반에 고르지 않는다. 모든 것은 운명에 맡긴다. 그것이 신비로 자, 첫 번째는 메카 프라인이네 그럼 안 해본 거 해야지. 안 해본 걸좀 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. 어, 별수호자를 안 가보긴 했는데 대깨로 가볼까? 될지 모르겠네, 대깨가. 이 효과는 최대. 몰래 볼까 일단 별수호자 놓고 오연패아 지금도 조금 불안불안한데 너무 그아1 0개의배수자는 망한거였나? 망한 10연패를 찍었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<웃음> 아니 아기가 막히게 안 나오잖아요. 이거 맞아? 아이고, 망했어. 얘걸 뺏어줬어야 되는데... 필요한가? 툭 던졌단 말. 있어, 제발. 저거 이성은 될 거다. 얘가 이성이 됐 거다. 나는 하... 지금 지금 희망이 없어. 돌려야 되는데 드럽게 안 나온다 진짜. 그래도 좀 끈질기긴 하나 남지 않냐?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금방은 안 죽지? 허허허.. 어, 어, 어. 제가 이렇게 불 타고 있습니다. 희변패를 했던 저라고는 생각하지 않나 생각이 안 드시죠? 역전의 신비유인가 이게? 근데 이거 다음에 희망이 없어 뭐가? 신드라를 구하기에는 1퍼라서 지금 팔레벨 찍기에는 너무 내가 그냥 모든 걸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미 희변패하고 희변승 이거 참 귀하군요. 커진 사우나 도깨비. 응. 진다. 안돼 내 연승. 진다라 힘내. 그래 던졌어. 오케이. 어. 마지막이다. 다리를 바꾸고 그랬다. 안돼. 신드라가 죽었어. 망했다. 자리 배치를 바꿨어야 되는데. 안 돼. 자리 배치를 바꿨어야 되는데. 여기서 치다니. 안 돼. 억울하다. 억울해.